저 거지인데 배좀 주실 분. 저 거지인데요 배좀 주실 분. 아이 저기 니마. 네. 아이 무슨 여기서 이렇게 군걸을 하고 있으세요. 어 어? 저기 부자님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세요. 아, 말이 되는 소리야 어우 냄새 가까이 오지 마셈 정말 거지라서 그런가 냄새도 거짓스럽네 어? 아 저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갑자기 막 괴롭히면 안 되죠 이분이 뭐 아이템이 없어서 없었나요? 너무 갈고 잖아요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아? 이사면 다야? 당신? 오. 저기 저팻좀 하나 주세요 제가 거지라도 그런 거였어요 부자님 아 저리 가라고 거지야 오. 나의 진심 칼을 꺼내기 전에 아 저기 말을 이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 근데 옆에 도와주시는 분 에? 저 죄송한데 저도 부자거든요 네? 뭐예요 근데? 저희끼리 놀고 있는 건데 부자와 거지 놀이중이었어요 왜 신경을 쓰시죠? <웃음> 정말 짜증난다 <웃음> 정말 짜증났네? 어? 저, 어? 저 부자라구요 어? 이게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아닌데?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<웃음> 이경민입니다자 오늘은 공개서버에 가서 제가 구어을 하고 있으면 옆에 계신 김미아님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죠? 그때 제가 거지인 척을 버리고 아주 비싼 펫을 꺼내면은 과연 도와주신 분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 거지인데요 펫좀 주실 분저 거지인데요 펫좀 주실 분저 거지인데요, 어어 <웃음> <웃음> 설교를. 삶은 감자처럼 생겨가지고. 거지무시하지 마! 심해요 이런 사람들이 심해요도와주 도와주세요! 님보다 현지도와더 많이 도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완전 난리 났죠? 더 심하게 욕해주세요 저를 님 따라오세요 거지님 거지 주제에 무슨 키끼 아 따라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펫 줬습니다 스노우 패을 줬어요 핑크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의 엄청난 스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반응? 아 아 핑크님! 저도 부자였는데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핑크님이 헐이라고 합니다 <웃음> 지선아 우리 부자잖아 우리 딴 데가 서 놀자 그래 따라와 따라와 <웃음> 헐이래 사람들이 헐 <웃음> 아니 패슨 받는건돌려줘야지아 아, 그럼 당연하죠 싱크님은 착하시니까 제가 팩 드릴게요 어 냉이라고 하시데 이분 엄청 착하다 막 도와주고 자 이분한테 드리고 이거 드리고 네 이거 드리고 제가 아끼는 팩몇 마리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책까지 밝혀버리는 안녕하세요 저이여맨이었어요헐이여맨 <웃음> 바로 알아봐 <웃음> 레전드 구독 저 거지인데요 뱃좀 주실 분저 거지인데요 뱃좀 주실 분, 저 거지인데요. 좀 주실 분. 어? 안녕하세요 싫어요. 어, 여기서 구걸하고 나와대. 이런. 거지는 입양 접어라. 언제 왜 자꾸 구걸해? 죄송해요. 실제로도 거지잖아. <웃음> 난리 났다, 애들. 제가 펫 드릴까요? 아니에요. 어. 입양 접을게요. 문화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? 제가 펫 드릴게요. 아니에요. 입양 접을 거예요.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. 저한테 타조를 줬습니다. 루나님이 타조를 줬어요? 루나님 타조 고마워요. 사실 여러분들 저 부자였습니다. 자 엥? 이런다. 엥? 머야님 VIP에요! <웃음> 나보다.. 나보다 부자였어! 키키키키! 뭐 이러고 난리 났죠 지금? 기린도 있어요 기린도 기린도 기린 나 기린도 있다! 있어 힘내세요 왜 힘을 내 기린이 있는데 나 기린도 있어 역시 자, 짜고 친거 얌. 인여맨이다 거지였던 척을한 한 거였어요. 사실 인여맨이다 <웃음> 사실 인여맨이다 <이녀맨이당? 웃음> 다순이도 꺼내보라는데 다순이도 꺼내드리죠. 여러분들 사실 원래카메라였어요 저기 부자친구는 리아이였답니다 네, <웃음> 대박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야, 사람들이 막 이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착하게 어디 계시지? 아까 저를 도와주셨던 분에게 다시 팻 돌려드리고요 돌려드려야겠어. 패, 패. 타조. 로나님 어디 있지? 로나님에게 패스 돌려드릴게요. 패 돌려드리고 선물로 우와,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. 그러니까 선물로 유령토끼 지금 구할 수 없는 최고의 패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거지인 척하고서 제가 또 부자인 척을 다 부자, 부자인 부자걸 밝혀봤는데 사람들 우리가 또 닉네임 보고 또 알아보는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건가? <웃음> 어쨌든 이병하우스 세상은 아직 따뜻했답니다 사기꾼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 이렇게 어?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들을 아껴주는 사람이 참 많았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